아, 저를 도와서 이렇게 해주시는 분은 제 와이프예요 <웃음> 그냥 전체적으로 바라볼 것 같은데? <웃음> 현재 시간 6시 10분, 경기는 7시라서 이제 빨리 만들고 가야합니다 부평구에 있는 삼산체육관인데 거리상으로는 차로 15분에서 20분 여기그 정도 걸리고 원래는 개양구에 있는 체육관을 썼는데 작년부터 2021년부터 부평에 있는 삼산체육관을 옮겼다고 합니다 <웃음> 자 이렇게 완성을 <웃음> 했습니다 자 고고티를 원해? 연계 원이 원해? <웃음> 아 10번! <십방>. 자 <웃음> 아, 경기장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<웃음> 에 저희는 이제 삼산체육관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시간도 한 12분밖에 안 걸리는 것 같아요 같은 부평구 안에 있다 보니까 12분 정도면 도착을 하고 여자 배구는 제가 또 처음 보러 가요 태어나서 진짜 스포츠 굉장히 좋아하는 스포츠 광인데 남자 배구도 제가 스포츠 중계를 하니까 중계만 한 적이 있고 남자 배구 여자 배구 통틀어서 배구 경기를 관람하는 거 진짜 처음이에요 진짜 뜻깊은 날입니다 여러분 들어야지 식빵. <웃음> No! 신경이 어떠십니까? <웃음> 아마시마시 진짜 망신 망신 개 망신 나갈까 봐. 가다가 멈출 확률이 큽니까? 마시마시없시마시마시마시다시자 <웃음> 좀만, 좀만 가면 된다. 시 제발 부탁드립니다. 제발, 제발, 제발. 마시2시마시마시마 <웃음> 예전에도 똥툴 탔던 발음도 안돼 <웃음> 탔던 적이 있긴 한데 이 정도로 똥칠탄 적은 없었어 진짜 웬만큼 게으리지 않고서는 이거는 진짜 쉽지 않은 일이야 <웃음> <웃음> <웃음> 게으름 인간으로 태어난다면 그것의 이름은? 존경해요 <웃음> <웃음> 170m 100m 자 갑시다 아, 이거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우리의 빛과 소금, 주유소. 아, 유클하다 아, 다 진짜 <웃음> 다행이다7 k g 남왔네7 k 음, g 진짜 짜 피곤하다. 피다와 도착 다 음. <웃음> 맛있게 먹어 국물이 국물이 끝내줘요. 둥지가.